두 개로 만들거야 하나는 루로 만든거고 치약으로 만드는 슬라임을 만들거야 치약 슬라임을 만들려면 어, 치약이랑 그리고 스푼하고 소금하고 그리고 플래스틱 정들 있어야 돼 이제 해볼까? 이번에는 소금을 넣을까? 이번에는 소금 넣을게? 그 다음엔 섞어볼까? 이번엔 섞어볼까? 이야! 티키할 때까지 섞는 거야. 난 아이스크림 만들어 아이스크림 만들어요? 이거는 냉장고를 30분 동안 넣어야 돼. 이거는 음, 30분을 넣어야 돼. 이에는 블루만드스. 넣어볼까? 이제 색깔 넣어볼까? 페어리 같다. 그렇지. 이건 스웨이. 이건 스웨이. 그거꼭 자인트 덜 먹었네? 개인 자인트. 오빠 이거 자인트야. 음, 음. 아 이제 물릎 없어 자이자 이제 액터베이러를 넣어볼까 다르. 면은 이렇게 길게 되게 만들어 진짜 길게 이제는 가루를 넣어볼까? 가루를 또 넣. 어 아이고, 막, 가루가 떨어져서 너무 멋네 맛있게 해줘요. 맛있고 해줘요. 다켜 마. 다 마. 다켜 마. 냉장고에 넣었는데 실패했어. 다음에 만나자. 안녕.